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? 빛시좀 단다르게 맛있어 보이는데 종류가 몇 가지인 거야? 근데 이거 싸먹는 재미가 있다 아, 너무 뭐야? 너무 이쁘다 이게 아기자기해 음. 향이 되게 좋을 것 음. 같아 여기가 음. 그러니까 바다하고 다 있어 나 혼자서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거든? 와, 주방 팀장님 손이 안 보여 손이 진짜 빠르시다 아, 진짜 잘하신다 와! <웃음> 고양이 오셨어. 이마이야 약간 이런 느낌. 아, 속도가 진짜 빠르다. 어, 잠깐, 내 찬스 지금 써야 될것 같습니다. 예? 갑자기요? 씻어도 뭐가 좋을까? 아니야, 안 줘야 돼.